대부분 3억대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인데 3억대 아파트도 현재 가격에서 내려와서 2억 후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 규제를 다 풀고 나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다시 곰틀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3억대 아파트, 3억 중후반의 아파트 가격대도 계속해서 하락해서 2억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600세대 그리고 준공은 16년에 준공이 났고요. 건설사는 제일건설, 위치는 현풍, 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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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거래가 일부 좀 되다가 지금 현재 금매물 거래가 안되니까 다시 반전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흥 S클래스인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10세대로 2 0 1 8년도에 건축되었고요. 마찬가지 건설사는 중흥, 위치는 쌍계리 633, 청수는 22층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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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는 887세대고 세대수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2016년 중공이 났고 호방건설에서 건축했고요 육아복리에육아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수는 20층 대부분 18층 20층 이런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일대가 지금 투기세력이 들어는것 같은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보시다시피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거의 2018년 19년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20년도에 폭등을 합니다 3억 초반대 거래가 됐던 아파트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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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엄청난게 거래가 많았는데요 2억 초중반대 거래되는 아파트가 20년도에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또그 이후에 또 미친듯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는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는 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33평 중에서도 A타입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